잉놈맨 로블록스 로블럭 자 오랜만에 멤버들과 같이 하는 로블록스 게임은 바로바로 바로 색깔 하이덴 시크 색깔 숨바꼭질이고요 이거는 무슨 게임이냐면요 이렇게 색깔 블럭에 들어가게 되면은 제가 투명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위에 색깔이 뜨면 그 색깔 블럭에 들어가면은 투명과 무적이 됩니다 근데 색깔이 랜덤으로 바뀌기 때문에 굉장히 집중해야겠죠? 자, 어? 아, 리아 자, 이런 다 이런 식으로 약간 일반 블록은 괜찮은데 딱 블루로 들어가면 무적과 투명이 되는 겁니다 술래는 못봐 색깔은 아. 블루였구만 어! 아, 뭐, 괜찮아, 알아아나 아. 오는 순간 그냥 뭐줄 거야 뭐 내줄 거야 리아는 바본가 봐 <웃음> 어, 내줄 거야 아, 아, 어, 어, 어. 어, 어. 안도게 <웃음> 집중해야 되죠. 지금, 지금 흰색이 무적이기 때문에. 흰색이 무적이고 야, 벌써 아으면어떡 해? 야, 아 이렇게 잘해. 아니, 리아 리아 움직임이 너무 서운데 리아 타고난 색깔 살인마다. 아! 어겠다 아, 아, 아, 어? 어? 어, 지금 무섭다. 웬일이야? <목소리> 아! 야, 이게 무서워. 야, 너왜 이렇게 무섭 아, 아, 아, 이렇게 아, 아, 아, 아, 올이새까 슬슬 움직일 때가 됐어. <웃음> <웃음> 야, 진짜 웃었다. 슬슬 움직일 때가 됐는데. 뭐지왜 없지? 이지 뭐지? <웃음> 완전히 그냥 말렸어요. 말렸어요. <웃음> 리아야. 어, 왜 움직여? 다게없 리아야, 침착해. 찾았어. <웃음> <수 있어? 웃음> 어, 진짜. 어! 몰라ㅋㅋ 와! 야, 잘하는데? 아, 나, 나또 몰라. 와, 너. 와, 저거 못 봤어, 저거 봤어. 야되는데임 Yogi, y o g 여기 여기 i Yogi, Yogi, Yogi, Yogi, Yogi, 어? 어? 와요르 Yogi, 아, 아... 이런 더러운 다려운... 이 i y 이번에 y 내가 i y o 라고말 늑대야, 넌 1등보다 1등을 만들어주는 게더잘 어울려. 미안, 술래면 나부터 잡는다. 어? 아, 어? 미안, 미안, 등대가, 미안, 등대가, 미안. 미안. 미안! 늑대야, 너 개못하잖아! 어? <웃음> 어. 저축이 좀 많은데... 이렇게 밖에 돌아다니니까 많은지 모르겠단 말이야. 음, 여기 노란색에 뭐가 있었는데, 아까! 음, 냄새가 나! 냄새가 난다고! 과연 그럴까? 으, 그렇지. 과연... 아야도 아, 뭐지 니가 할수있는게 뭐 할수있는게 뭔데 니가 <웃음> <네가> 할수있는게 <웃음> 뭔데 <웃음> <웃음> 가 <네가> 할수있는게 <웃음> 뭔데 <웃음> 핑크머리잡기다 뭐잡았는데요 어떡할거지? 어디로 도망갔지? 이걸 잡을수 있는거 겨 핑크머리 놀리는거밖에 없잖아 우리는 못 잡잖아 그래서 어? 네가뭘할수 있는데 어? 너할수 있는건 어? 아무것도 없는데 멘탈공격이 시작됐다 근데 진짜 안보인다 <웃음> 여기 핀망. 뭔가 보인거 같다 이 녀석이 올라갈 곳은 없는데 말이야 그래도 4초 이 녀석아 다천왕중에제약체였다 4천 원 하나 더찾은것 같은데 당신은 어떻게 생각하는데? 정말 미안하다. 여기서 뭐 올라갈 데가 있나 당신? 정말 미안해. 한번 봐주면 되겠나? 내가 알려줄게. 어디 는데 일단 따라와라. 따라와 알았다. 이 위로 가야 어떻게어 아니 따라가기만 했는데 왜죽는 어디 데이 핑크머리 녀석이 어디 있을까? 이번 술래는 요루루나 담비효일 것 같은데요? 아 요루루다! 야 요루루가 근데 잘하기 때문에 아닌 거 같은데? 어접인데 니가 반서뭐할 건데? 요르르 개못하는 듯? 크크 리얼? 빨간색이구나? 아닌데? 쿠크루 그 삥뽕 뭘할수 있느냐? 흰색이구나? 오 예리한 것 봐라? 오 근데 계속 색깔은 맞추는데 사람이 안 죽네? 그러게? <웃음> 도망갔어 니가 뭘할수있 아니, 색깔만 맞추지 말고 사람을 잡으라고! <웃음> 아니 안 보여요 한 개도 아무도 어, 없어 나한 <웃음> 에이. 에이. 에이. <웃음> 음, <뭐에에. 웃음> 어! 어! 우 오케이. 그갈어요 멍청이. 우리가 아직도 는줄 알아. 이 너무 많 <웃음> 아! 오, 잡았어, 잡았어, 잡았어. <웃음> 오 어우 끝났는데? 아, 그냥 뛰어당겨야겠다 재미도 없네! 아 나도 야! 그냥 뛰어당긴다! 하지만 저리 가! 야한 명을 잡겠다는 마인드! 야나 여기있다! 모빈! 때가... 몸이... 나겠다 여기 처음으로 아. 두 명이 섰네. 아니 이게 내가 그러니까. 왜 2등이야? 개 못한다 요롤 <웃음> 개 못한다 <웃음> 요롤 <요로>. 빨한색이 <못한다 웃음> 너무 많았어 저 매매 여맨이가 애초에 누굴 잡아? 진짜 미안한데 여맨이는 나이가 많았어 눈이 침침해서 못 잡아! 봐봐, 여맨이 벌써 늑대도 못 잡잖아. 역시 젊은 피라니까, 늑대는. 늑대야, 어디가? 오웽! 오 내가 죽은 거새끼이야 아, 얘들아. 나 그냥 자고 올게. 아휴... 음, 한숨 봐야겠다. 안 되겠다, 얘들아. 안되아유 되겠... 이게 뭐지? 아유 여맨이네? 아유 이게 뭐지? 나못 참겠다 캐시 쓸게. 어! 너, 아! 너네, 아! 너네, 아! 너네 아! 여기 숨어 있었구나. 어? 누가 나를 화나게 했지? 엥가? 리아요리아가 그랬어. 네가 얼음이 풀린 순간 나 잡히는? 어? 아니던데. 잡아. 아니었어. 어이 캐시가 쓴 보람이 없는 거 아닌가? <웃음> 고마워 여나니 네 덕분에 더 재밌게 놀려 먹었으니까. 초색이다 캐시 썼지만 아무도 못 잡았죠?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여기다 여기다 여기다 여다 여기다 여다 여기다 여다여다여다다여 여기다 여기다 여기여여기다다다다다다 <웃음> <웃음> 철모! 지금 쓴다고? 이 녀석이 이 숨어 있었구나. 아, 바로 옆에 있었는데, 모를 줄 알았는데. 너 풀리면 죽는 거야. 아, 저못 아아 쳤어. 야! 아 나, 우! <웃음> 쳐다봤어. <웃음> 나와, 나와, 나와, 나와. 어, 나왔는데? 나와. 나왔는데 나와 아니, 나와!!! 캐시템을 <웃음> 써봤도 뭐 이기지 못하다 아니. 진짜 못한다 아, 진짜 너 너무 재능 너무 없는데 너무 아, 이 게임 500못벌어 <웃음> <웃음> <자>, 어쨌든 여러분들 <웃음> 재밌게 보시 좋아요 부탁해요 안녕히 계세요 안녕 안녕 안녕 안녕 뿅 와요, 안녕. <놀람> <놀람> <놀람> <놀람> <놀람> <놀람>